이제 내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건가? 아니, 뭐, 일단,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아니, 이거 보세요. 카메라 가까이 간다니까, 이게. 아씨, 여기 맞잖아. 그래, 내가 여기 가고 싶었어요, 애초에. 이봐, 저리 위켜, 친구. 나와. 어, 아, 뭐, 뭐야? 아, 이런 거구만. 아, 알았어, 알았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보통 이럴 때는요, 막 다른 길 가면 돼요. 다른 길 이렇게 좀 뭔가 고립되어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게 제일 포지션상 좋거든요. 황빈 그림자에서 싸움이다. 아, 기분이 나쁘네요? 돌 맞으니까 뭔가? 우리나라 전통 전통 민속놀이 중에 하나가 석전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는 건가 석전? 양반 뚝배기 돌로 깨는 그런 우리의 유구한 역사가 있는 전통 민속놀이가 있었죠 음? 세 갈래 길이 있네요? 일단 왼쪽부터 가볼까? 여기? 아... 확실히 어? 뭐야? 페링까지 하네? 세건까지 페링하는 갓임잘봐 이하 왼쪽 효과적 그리고 망명 왼쪽 아어 뭐야? 잠깐만. 아니, 잠깐 이거 로건이 안 되잖아. 아니, 뭐 일단 이딴... 어? <웃음> 거지 같은 게 뭐야? 로건이 안 되잖아. 아, 이제 내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 주는 건가?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e go again.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후원하지 마 이제. 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아, 집중하고 있는데. 씨. <웃음> 선생님 제가 거기 좀 지나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야허허허허니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왜허허허가허이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 이렇게? 아니 이거 보세요 카메라 가까이 간다니까 이게 일부러 뒤안 보이게 <웃음>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와 진짜 <웃음> 카메라도 이거 조작을 해버리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불을 들어놔서 아이씨 똑같네 이거 그냥 내 컨트롤로 어떻게든 해 해봐야 될거 오이씨 하얀색 물때문 헷갈린다 저거 일단 여기서 뭔가 벌어진다는 거죠 어이건데어 <웃음> 보인다 어디지? 안보여안보여 안 보여. 어디야? 어디야? <웃음> 어디야? 이런 걸 어디야? 습니까어놈이어어와깜짝이야 와, 어디야? 야 어디야? 어야어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나쁘 <목소리> 어, 어, 어, 어, 어! 아 씨. 나쁘깜짝이나와나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아, 이 모든 일이 나나고나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할수 있겠죠? 지같은 곳에 벗어났군 드디어. <웃음> 이 자식 <웃음> 뭐하는거야 지금 여기서 너 뭐하는거야 여기서 오오 오. 하하하하 하하어 뭐야 아아 아, 제게 <웃음> <웃음> 아 이게 아닌데 <웃음> 야 이게 진짜 악랄한게 이 판자있죠? 이 판자가 살짝 걸쳐져 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 끝에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거야, 약간. 솔직히 디테일을 할수 있는 프업인데 이건 일부러 안한 겁니다, 이건 진짜. 악독한 놈들이 아니죠, 이거 이건 충분히, 이거는 물리엔진을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은 거예요, 일부러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입니까? 오! <웃음> 진짜. <웃음>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바닥을 잘 봐야겠구만. 얘, 그 장갈인가? 여기가 언니, 거기서 뭐해요? 아, 아이고, 아, 아오, 쉽잖아. 와, 왜 코끼리가 있어? 이거 근데 별거 없네. 아, 음, 잠깐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지는것 봐. 컸다 진짜 이걸 건드려야 되나 Surprise. 아 뭐야 짜잔 몬스터였습니다 아니 뭐야 꽝이 엄청 많다고요아 그래요 아음 하... 보스 같군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우 씨왜 피부만 고왔으면 참내 취향이었을텐데 병등개는 쬐끔 좀 그런데 격척하게 만들어진 어 뭐야 그렇지 이 맛이지 각 뭐? 조, 조용히 하십시오 <웃음> 아하 그렇군요 딱 먹으면 위에서 하는거지 어. 어지간히 많이 더 죽었나보다 오, 하이, 마크. 아, 아, 어, 그래. 얘네들 불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Nope. Nope. Nope. 아니! 아, 제발, 선생님. 나한테 왜 그래요, 진짜. 바이, 하하 그레이 타임! 아... 왜, 왜, 왜일까, 왜. 와 진짜 불 없었으면은 나 죽었겠네? 와우 와우 절대 불을 끄면 안되겠다 <웃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야 잠못 나오네 무슨 롬도 아니고 오 <웃음> 어? 뭐야 아 이런거냐? 오케이 이해했어 어? 아, 뭐야. 아이씨, 뭐야. 이제 화터풀도 함정이. <웃음> 뭐야, 이건 또.